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완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이제 궁합이 있잖아요. 부부마다.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개끗듯이 싸우지 뭐. 겁나게 싸워 제끼지. <웃음> 아 그래요? <웃음> 그러면은 그 궁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에이 근데 궁합은 있잖아. 네. 바꿔도 그게 네. 잘 안돼. 음... 바꿔도 잘안 그러면 뭐 좋은 궁합이 나쁘게도 바뀔 수도 있네요어 바뀔 있나요? 수도 있지. 아 그래요? 응, 바뀔 수도 있지. 처음에만 뭐막 끈적끈적하게 가다가 네. 어느 순간인가 탁 돼가지고 어... 돌변하는 그런 궁합도 있고 첫째방이 어... 세상에서 최고 힘든 게 남녀 궁합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응. 부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응, 응, 응, 응. 그래서 궁합 한번 봐주세요. 응. 불러드릴게요. 응. 남자분 거 불러드릴게요. 응. 하... 사는 게 용하다 해. <웃음> 그래요? <웃음> 정말 사는 게 용하다. <웃음> 어, 근데 둘이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궁합이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의 공방이 들어있으니까이 부부의 공방이 들어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헤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헤어지고. 어, 그래요? 어, 또 헤어질 것 같으면서 또안 헤어지고. 그러고 사는 궁합이거든. 오.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고집이 남만치가 음. 않아. 직성이 직성이 진짜 남다른 사람이, 직성이 오. 직성이 남다른 사람이고 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성도 있지만 네.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오. 자존심이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분은 이제 자존심으로 버티고 살았던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 오. 아니 그러면은 뭐. 찢어지, 어, 뭐 찢어질 수도 있었던 그 이유가 남자분 때문이에요? 여자분 때문? 남자지. 직성이 너무 남다르잖아. 아, 그래요? 직성이 남다르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남달라. 음... 그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왜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게 보편적인 거진 비슷하잖아. 네네네.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네.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또 머리가 너무 뛰어나잖아. 네. 머리가 너무 뛰어난데, 잔머리가 네. 좋은 사람이잖아. 음.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네. 항상 이 사람이 있잖아. 직성이, 직성이 강하니까, 네. 남들보다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남들보다 네. 튀는 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다. 음. 이제 했으니까, 항상 남다르지 여자분은 근데 왜 참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가 선택했는 거에 대해서. 어, 아, 그거는 지키겠다. 어.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무너지면은, 네. 그것 또한 자존심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살았던 것이지. 아,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둘이 부부를 놓고 보면, 가거지사의 부부의, 궁... 부부를 놓고 보면, 네. 실질적으로 눈물바다였다. 아, 그래. 바람잘날 없었다. 네. 네. 항상 살아을반 속으로 살았다. 네. 이제 하는데, 지금 이 현재를 놓고 딱 놓고 보면, 괜찮아. 음. 왜냐하면 남자가 말려눈이 들어와 있거든. 아, 그렇구나. 어. 전년 우는 전년 중년의 우는 사나웠어. 네. 중년의 사주는 사나웠는데, 근데 말 중년에는 중년에는 사주가 사나웠잖아, 그렇지? 네. 사나웠으면 이 사람이 뭐든지 하는 거에다 하는 쪽쪽이 뭔가 안 맞았지. 왜냐면이 사람이 생각이 남다르니까 시대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시대 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택을 했을 때는 항상 빛나갔던 거야. 네.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렇지? 너무 빠른 어,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어? 그러니까 70년대에 스,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먹히냐고 안먹기는 거지. 그렇지?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 지금 이 시대에 뭐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가기가 힘들잖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 여행을 계획을 잡고 있어. 근데 여자분은 응. 왜참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잖아. 아... 아, 그 정도로 자존심 때문에. 어... 와... 자존심이 이 사람이 엄청나. 와, 대박. 자기의 흠을 있지, 밖으로 표현을 잘안 해, 이 사람. 음... 자기의 흠이, 뭐, 집안의 흠이라든지 네네.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거를 절대로 밖으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음... 그 뭐, 고집이나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어... 두, 분, 두 분을 봤을 때, 운전적인 <웃음> 거는 누가 조금 운이 좋아요? 예전에는 여자의 기운으로 먹고 살았다 하지만, 네. 남자가 이제 말년 운이 들어왔잖아, 그지? 아, 이제는 남자의 기운으로 들어가. 오, 원래는 여자분이. 여자의 뭐... 기운으로 해서, 예전에는 여자가 여자의 네. 기운이 강했으니까, 네, 네, 네. 여자가 그 기운으로 해서, 먹고 살았다 할수 있겠지만은 네. 근데 말년에는 남자 덕으로 먹고 산다 이제 했으니까 오. 남자의 기운이 더 강하지. 오 신기하네. 어 그게 전년에 고생하고 전년에 눈물을 흘리고 네. 전년에 애를 먹고 전년에 가슴을 태우고 애를 태웠지만 네. 찢어 죽이고 싶다. <웃음> 찢어 죽이고 싶지만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다 잘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여자분은 이제 말년에 좀 편하게.. 어 편하지. 오... 지금부터 편해 이 여자는. 아그래 지금부터 편해. 이 여자는 오히려 예전에는 여자의 기운이 강했으니까 네네. 아마 뭐 활동적이거나 네네. 뭐 일적인 부분이나 왕성했겠지만 은 근데 오히려 남자 기운이 이제 강해졌잖아 그치? 그러면 남자의 기운이 강해지면 남자가 더 오히려 뭐 사업이나 아니면 활동적이거나 이런 게더 강한 거지. 음. 일적인 부분에서는 더 월등하게 왕성해진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주도권은 누가 좀 잡고 있지? 지금? 네. 지금 현재 주도권은 여자가 잡고 있지. 아, 그래요? 그럼 <웃음> 금전적인 거나 모든 게 어. 잡고 있는 거지. 아, 근데 그... 이 여자를 놓고 보면 자기 남자를 믿어. 아, 그래요? 자기 남자를 믿으니까 하 염없이 쏘아 주는 거야. 어. 쏘아 주고 있어. 쏘아 주고. 고살이네요, 지이 어. 한결같이 자기 남자를 믿는다는 것도 참 네.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치? 어. 근데 이 세월 동안에 오면서 이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네.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가거지산 진짜 눈물이 많거든. 가슴이 엉어리도 많고. 어. 이런 부부가 궁합을 갖고 음. 오면은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위로해줘야지. <웃음> 애썼다. <알겠습니다>. 애썼어. 고생했어. <웃음> 네. 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냐, 이 가면서 네. 위로를 해주는데, 네. 옛날 가거지사에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네. 진짜 눈물이 아플 수. 아이고. 정말 눈물이 아플 수. 너무너무 있잖아, 어, 여자 힘으로 있지, 이, 양 어깨 들머지고 오는 짐들이 너무 무거웠다, 이제 그래. 그래서 한 번씩 있잖아,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제 그래. 어우, 이 얘기하는데 눈물 날라겠다. 음, 어그 어, 정도로. 어우 어. 어. 가슴이 뭉클하네. 정말 주저앉고 울고도 싶었고 네. 모든 걸다 내팽개치고 세상 밖을 나가고 싶은 정도 있었다. 이제 하는데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울고 있어도 밖을 나올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왔다. 이제 하거든. 자존심 뭐. 때문에. 음. 진짜 그런 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 남자는 진짜 철부지, 시부지잖아. 정말 철없는 남자잖아 그냥 항상 월기 항상 남자는 있잖아 어~ 어~ 의욕만 앞서 있는 남자 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는 남자 네네. 시작은 노, 너무너무 잘해 음. 그거 항상 자기가 뭐를 할 때마다 있잖아 네. 될 거라고 하고 하는 거야 안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시작을 했을 때는 네. 분명히 된다. 100% 된다. 아이고. 이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3년이 가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래. 아, 그래요? 이 남자가. 그, 그만큼 그 세월을 이 남자는 철부지, 시부지 거지. 네. 철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이 여자는 얼마나 가슴이 멍어리가 적겠어. 아이고. 양은께 둠어지고 가야 될 짐도 많았고, 보,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았을 것이고. 오. 한대 그거를 눈물로서 머무무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 네네. 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터졌겠냐고. 어... 음. 네. 이분 그러면 누군지 알려드리고 음. 좀더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분은 <웃음> 이봉원씨, 여자분은 박미선씨. <웃음>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이봉원씨가 사업을 진짜 많이 해봤... 이 사람은 시작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네네네. 항상 시작은 굉장히 네네. 어우 핫하지 뭐이 사람이 어, 어. 시작은. 네네. 근데 3년을 못 갔으니 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투자라든지 네네. 열정이라든지 모든 게 의욕이 강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는이 사람은 또 포기도 빨라요. 어. 시작도 빠르지만 포기도 빠른 사람이야. 어, 어, 어. 근데 이 여자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항상 내려다보고 항상 바라봤으니, 그거 항상 믿었으니까. 음. 그렇게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진짜 사업을 많이 음. 망했는데, 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중식당인가뭐 음. 하고 있대. 요 아, <웃음> 이 사람 말려은 괜찮아. 어, 이게 잘 됐어. 어, 말려는 괜찮아. 근데 선생님 말씀드로 뭔가, 음. 뭐, 본인 말로는, 그냥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기사 말로는, 거의 이제 핫플레이스가 뭐 된다는 뭐 얘기가 음. 있어요. 근데 이제 박미선 씨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안타까운 거야. 음. 이제. 박미선 씨도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옛날에는 이혼 생각이 진짜 많았다 음, 음, 음. 그랬는데 아무튼 참고서 뭐 살았다 음, 뭐 그렇게 음. 말씀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정도면은 음. 사실 사람들은 아, 왜, 사, 왜 살았나 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잘 맞았나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음. 이두 부부의 공방이니까 둘이 헤어지기는 힘들지. 음. 그리고 남자가 안 놓잖아. 네네네. 부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 헤어져. <웃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부여 잡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자는 헤어지기가 힘들어. 네. 달아나기도 힘들어. 어, 그럼 앞으로 이혼수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딱염리싫러운게 뭐냐면, 네. 남자가 명이 짧아. 아이고. 되게 건강 잘 챙겨야 돼, 이 남자. 진짜 잘 챙겨야 돼. 어... 진짜 잘 챙겨야 돼. 어, 현재도 뭔가 좀 챙겨야 우리가 안... 왜 속된 말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지금까지 돈, 돈을, 잔치를 벌렸잖아. 네. 이 사람이 그 돈으로 이 사람 명을 샀는 거나 똑같아. 어, 현재도 그러면 좀안 좋은. 지금은 그렇게, 지금, 혈압도 좀염미시럽고 예. 그리고 또, 어, 혈압이 조금 염미시럽지 그지? 음. 그리고 뭐가 염미시럽냐면 뇌. 네. 어, 뇌, 뇌출혈. 뇌출혈. 뇌경색. 이거, 이걸 조심해야 돼, 이 남자는. 뇌출혈, 뇌경색. 여자분은 조심할게요. 여자는 괜찮아. 간절적으로만 저거 하면 되는데, 네. 뭐 건강은 그렇게 염미시럽지는 않아. 오.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좀 편한 삶을 살아, 편한 삶을 산다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 덜 고생하고 사는 거야. 근데 너무,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죠. 지금 음. 이게 한 27년 정도 됐다는데 결혼한지 음.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죠. 중년 중년이 안 좋았거든. 중년이 남자분이. 안 좋았어. 남자분이. 응. 그러니까 중년이 안 좋으면 40부터 꺾여 있으니까 음. 40부터 꺾여가지고 50대, 50년, 50살까지 뭐 50년. 50세 뭐요럴때 그게 20년이지 그지 네. 20년 애 먹었는 거지 뭐. 오. 40대부터 꺾였으니까. 40대에도 기운이 왕성했으니까 이 남자가 지 잘났다고 얼마나 깝치고 돌아댕겼겠어그지 <웃음> <웃음> 성격도 남다른데 그치? 항상 우주 우주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오.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음. 남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정신세계가 독특한 사람이야. 진짜 철, 철 없는 남자라니까 철딱선이 없는 남자라니까 그래도 선생님 말씀대로 말년에는 좀 좋아진다고 아이, 하니까 말년에는 다행이면. 받고 살아야지 이거는 여자로서 엄청난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마음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진짜 묵군했다 진짜 눈물 날 뻔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 그래도 박미선 씨가 이봉호 씨를 많이 좋아했나 좋아요. 봐요 <웃음> 지금까지 저렇게 참고 사고 보면 많은 사랑을 줘. 이 남자는 있잖아. 철딱선이가 없니게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 에너지를 막 너무 막 이렇게 해버렸을게. 사랑을 듬뿍 줘버렸을게. 여자가 또 거기에 또, 또, 그게 또 있었던 거지. 아, 음. 알겠습니다. 말년에는. 말년은 좋아. 괜찮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응. 네. 감사합니다. 좋아.